구요한 성질 나타내는 어떤 알갱이? 어떤 알갱이? 어, 알갱이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알갱이. 어 가장 작은 알갱이. 잘했어요. 진짜 운동이준 거. 응. 진말하고 확말 운동하면서 운. 안 커그니? 진짜 대단하다. 잘했어.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요. 어 그.. 아 이거 그냥 대상식대로 얘기하면 안된거예이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? 어 말해 말해 어. 우리 사이에 그냥 다 말하는거지 뭐아왜 <웃음> 가려 다 말해 이게, 이게 책이 나온 적 없어? 이거. 어 없어 없어 이건 그냥 어그 어. 생활 속에서는 뭐 질소, 산소, 뭐 이상한 거 어, 있잖아요 어, 어. 질소가 되게 많긴 해도 그그래도 어. 다른 뭐 들도 다 있는데 근데 다 그런 게 만날 텐데 신영이가아 맞아요? 어 계속 말해 계속 말해 계속 말해 줘. 그러니까 어 아무리 질소가 제일 많아도 어 그리고 뭐 이산탄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음. 그러면 다 만날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근데도 순영이가 생긴 경우가 많아갖고 너 진짜 잘했어 진짜 아, 잘, 잘 말했어. 어어 어. <웃음> 어떻게 나온 적 없지. 어... 그럼 여기서 굳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려는 여기 뭐 어떤 단어 같은 거걸까와 진짜 짱. 그 굿. 그, 와 진짜 잘한다. 나 지금 오늘 감동 먹었어. 공기 얘기한 거잖아. 네. 이거를 공기 얘기하면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. 근데 진짜 잘 말했어. 와 짱이다 진짜. 네. 어. 난 그냥 항상이 틀렸어요. 그냥 이럴 줄 알았거든. 근데 둘다 대답했어 와 진짜 잘한다 팁을 하나 줄게 네가 지금 이 팁은 항상 있잖아 거의 90%가 항상이 들어가면은 그오답이야아 진짜요? 어뭐 반드시 오, 항상 어, 이런 얘기가 만약에 이게 보기 중에 있잖아 그러면 그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음 지금 잘 모르겠으면 항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잘 모르겠잖아. 그러면 무조건, 그, 아 그냥 한 번, 이걸 아니라고 생각해보고 다른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. 다른 곡을 봐도 괜찮아. 틀렸냐면, 응. 여기 한 군데만 한 떨어뜨려도, 이렇게 여러 군데만 합는데한 쪽에만 군데만 있으니까, 얘가 틀렸어. 아, 아주 짧했어 이게 생님이 되겠네. 쉽진 않았어. 그럼나에그 중간에 또뭐 있을까?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많은 걸 알고 있네. 이페르프탈린용액의 세충이 어떤 거를 알아내는 지시약이야. 어떤 걸까? 찍어봐. 염기성 증성상산아 중성산이요? 투자대 염기성. 어. 이이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염기성 용액을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? 아. 사람이 오늘 어우 그래. 음...